우와. 우리 슈퍼 농부가 신문에 왔어. 신문에. 네. 농민이 원하는 비료, 농민이 직접 제작한다. 환경 농산물 농민도 살리는 농민이 만든 비료 SM팜. 그럼 이제 공동 구매 가 끝났는데. 네. 공동 구매 끝나도 지금 요 SM팜을 찾는, SM 수비를 찾는 우리 농민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공동 구매가 아니더라도 전국 농협 자체에서 이제 센판 비료들 농가분들이 그 본인들이 계신 조합에다가 비료를 좀 갖다 놔줬으면 해서 주, 그 농협 자체에서 이제 개통을 해서 음. 비료를 많이 구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 요 한국에서 나오는 이게 농기자재 신문입니다 그걸 왜 꺾은 거예요? 신문에 어디서 많이 뻗은 사람이 <웃음> 슈퍼농부가 나왔네요 <웃음> 그러네요 농민이 원하는 비료 농민이 시켜서 한다 우와 우리 슈퍼농부가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웃음> 네. 이야, 이게 한국 농기자재 산업 대표 신문인데 <웃음> 네. 여기에 지금 옥성별 육묘장 이승민 대표 네. 농민이 원하는 비료 농민이 직접 제작한다 환경, 농산물, 농민도 살리는 농민이 만든 비료 SM팜 <웃음> 야, SM팜이 드디어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SM팜 추비하고 네. SM팜 우리 기비 비두 네. 가지가 지금 딱 나와 있는데 네. 빨간 글씨만 보면 한마디로 뷔페식 비료 사람도 한 가지 반찬만 먹으면 영양결핍이 오는 것처럼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다양한 반찬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이. <웃음> 야 이, 우와, 이 신문 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뭐, 처음 제가 이제 제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만든 이렇게 비료인데 이게 전국 농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시고 이렇게 또 많이 호응해주시고 하시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네, <웃음>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네. 아, 여기 굵은 곳에 보면은 구미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국에서 공동 구매하는 비료다 아주 기사를 참잘 쓰셨네 이 분이 그리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노동력과 농가 경비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야 이건 무슨 얘기죠? 밑에 복합비료를 사용하고 봄되면 요소, NK 여러 번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제 SM파암을 사용함으로써 어, 완효성으로 이제 봄까지는 충분한 영양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이제 슈퍼추비로 한번 살짝 음. 그렇게 공급을 해줌으로써 어, 특히 지금 올해처럼 녹음병이라든지 병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날씨에는 이렇게 비료,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시비하지 않고, 어, 완효성으로 한번 넣어주고 꾸준하게 응. 급성장하지 않고 천천히 성장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끔 응. 그렇게 농사지면 뭐 약줄 땡겨서 응. 양파밭에 들어가서 방제 들 해도 병이 안 걸리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 이렇게 뭐 자주 비료를 뿌려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수고스러움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구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네 이제 비료를 뿌리고 비가 많이 왔었을 때그 빗물이 하천으로 또 흘러내려가겠죠? 네. 그렇게 깊은 뜻이야? <웃음> 완전성을 넣어두면 네. 식물이 필요한 양만큼 또 용출이 돼서 나왔을 때 식물이 음. 그 비료분을 거의 다 먹어버리니까 음.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하천으로 다시 흘러내려가서 그 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 일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야, 그 역시 또 지구도 살리고 인간 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렇죠. 비료가 <웃음> 그또연적을 <웃음> 하다 보니까 염유집적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 염유집적도 심각하지만 이제 그 연작을 많이 하던 자리에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겠죠? 음.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계속 먹을 거고 또 야채 음. 좋아하는 사람은 야채만 많이 먹을 거고 작물이 여러 가지 작물이 있다시피 12대 원소 중에 그 작물이 좋아하는 게 다섯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이렇게 먹고 나면 나머지 그 성분들이 부족하지만. 네. 다시 채워 줄수 있는 방법은 뭐 음. 유기질 대비 음. 많이 넣어 주는 거그 다음 이제 SM팜 그 12대 원소가 들어가 있는 비료를 사용하셔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연작을 하셨을 때 거기에 그 좋아하는 그 영양분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복합비료들은 뭐 3대 요소 아니면 뭐 많이 들면 5대 요소 음. 그게 끝이지만 12대 원소를 다 넣어주게 되면 음. 연작 피해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야, 이게 농민이 이 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깊었다라는 <웃음> 사실을 또 알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은 수확량도 15%에서 20% 정도 늘어라는 문구가 있는데 네. 어떻게 이 비료를 사용하면 수확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늘 수밖에 없죠 늘 수밖에 없다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정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한세번 정도의 시간 맞춰서 배가 고플 때쯤에 양분을 섭취해줘야 를 되는데 어 제일 처음 바짝만 하실 때한번 넣어두고 난 다음에 3월 달까지는 비료를 없죠. 줄 일이 없죠 네. 그러면 겨운 추운 겨울이 왔었을 때 마늘이든 다른 어떤 작물이든 봄 되어서 먹을 그 비료 성분들은 벌써 다 녹고 유실되고 없습니다. 쫄쫄 굶고 있는 거죠. 네, 굶다가 갑자기 봄됐다고요소 비료를 준다든지 NK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굶은 친구한테 밥을 세 공기 먹어라. 최하거나 소화불량 걸리겠죠. 소화불량 걸리는. 예. 네. 그렇게 되면 또 병이 오겠죠. 음. 갑자기 많이 먹어서 우짤한다든지 음. 네, 세포가 약해지니까 뭐녹음병이라든지 다른 그 병들 자체가 찾아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음, 그렇죠. 지금 병에 안 걸리고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튼튼하게 자랐었을 때 어~ 눈으로 보기에 막 질소 비료를 많이 줘갖고 막 웃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음. 우리가 양파 마늘 잎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추가 아닌데 굴을 파는 거죠 <웃음> 땅속에 들어있는 이제 구근 뿌리를 팔아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 작물들인데 어느 정도 그~ 기본 몸통이 있으면 충분한 광합성을 해서 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잎을 무성하게 잎만 좋아지게 되면은 어 거기에 유지할라 그큰 덩치를 유지하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밑으로 내려보낼 양분이 부족해집니다. 네. 나중 이제 그 비대기 시기가 됐었을 때 네. 어느 정도 정도까지만 키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양분 광합성한 양분들을 뿌리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확량이 15%에서 20%가 늘어난다라는. 일단 병에 안 걸리니까 수확량이 어. 다른 그 농가들에 비해서 줄 음. 일이 없죠. 네. 옛날에 소원이 내가 TV 한번 나와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웃음> 저는 신문에 는안 나와봤는데 신문에 나왔으니까 참 기분 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요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 그 농수산 TV 밴드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요거를 그 공지에다가 올려드려서 공지에 올려도 되겠거 <웃음> 보시고요 그럼 이제 공동구매가 끝났는데 네. 공동구매 끝나도 지금 요 SM팜을 찾는 SM수비를 찾는 우리 농민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공동구매가 아니더라도 전국 농협 자체에서 이제 SM팜 비료들 농가분들이 그 본인들이 계신 조합에다가 비료를 좀 갖다 놔줬으면 해서 그 농협 자체에서 이제 개통을 해서 음. 비료를 많이 구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365일 연중 무휴로 계속 생산을 해냅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는 아무 때나 구할 수가 있는 거네요? 뭐, 공동 구매할 때 똑같은 가격으로 주문하시면 이제 조금 떨어져서 며칠 더 기다려야 될 수는 있지만, 음. 뭐. 분기마다 한번뭐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음. 공동구매 생, 그 공동 구매 생 공동 생산 하던 거를 음. 지금은 계속 그 천지바이오에서도 비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에서 음. 한차 주세요 두차 주세요 주문이 계속 들어와 버리니까 아. 예. 여기 기사에 보면은 네. 현재는 문경 영순 농협, 네. 창원 대산 농협, 네. 경산 와촌 농협, 네. 익산의 원예 농협의 경우에는 소량 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네. 맞는 건가요? 여기 몇 군데는 그 농가분들이 원하시면 그 개통으로 해서 외상 구매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 외상 구매까지 가능한데네 근데 그 물건을 갖다 놓고 재놓고 팔지 않는 농협들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제 음... 그분 거기 가서 내가 필요한 양을 뭐한바레트두바레트몇바레트 바레트, 바레트 필요하다 그러시면 신청을 하시면 그 외상 약정으로 해서 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죠. 네. <웃음> 어떻게 그 s m 팜에 대한 그 농민분들의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길 바라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